b t s 5분 t a l I'm 이 o i n g to go t s p i t a l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g 구 i n g to go to the hospital. I'm going to go to the h o s p i 하 1, 음. 3, 4, 5. 자 다음 게임 뭘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게임 은 유연철 알아보는 들기로 팔 잡힌 게임입니다. 아, 이거 안 시험... 나 이거 안되 돼, 시민 씨, 시험 씨. 나안 돼. 너가. 자, 제가.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어, 하겠습니다. 잘 되지 않아? 안데 <웃음> 어, 누가 안 되는구나. 이게 대열이가 있냐? 우리 와, 진영. 자, 그럼 바로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정국이부터. 아, 뒤돌아서 빨빨 한 번씩 한 명씩 합시다. 이게 스트레칭을 좀 해줘야 돼요. 어, 그래서 그렇죠. 몸에 근육량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어. 힘듭니다. 자, 전등 바디로션만. 앉으세요. 앉아야 안, 돼요? 어, 앉아서. 아 나... 오, 어, 봤는데? 자, 가, 세, 좀봐 봐. 아, 너 다? 어, 존나. 자, 세요. 뭐, 아,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어. 그래, 안 닿는 사람 손 길이를 재야 되는 거예요? 닿는 것도 그냥 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쉽잖아. 손에서 것몇 센티? 모르겠어요.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웃음> 아, 그냥 다 줄게요. 그냥. 그래. <웃음> 아, 그냥 다 줄게요. 그냥. 그래. 어, 닿는데 뭐야, 나와. 이 정도 해. 이정도는 해줘야지. 엄청나, 왜이래? 자, 저부터 하겠습니다. 골라주세요. 정국씨 골라주세요.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할까요? 그쪽이요. 틀렸습니다이쪽이 이쪽은 아예 안 되거든요. 뭐야? 45cm? 왼손이 이거 이거 이거 자. 자, 아 45cm? 45cm? 45cm? 45cm? 45cm? 4 5만 m 45cm? 45cm? 4 c m 오, 5 c m 4 자, c m 45cm? 45cm? 45cm? 45cm? 45cm? 4도 형님몇 살? 아, 성공. 여러분, <웃음> 진영은 제가 압도적인 악수의 악수, 압도적인 1등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악수가 뭔지 제가 압도적인 1등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압도적인 힘으로. 와, 이거 아고바네스야. 자, 어때요, 와, 뭐 어때요? <웃음> 자, 이다 1등 이게 바로 메이플로. 다정신. 그리고 2등제엽이야 오케이. 이등 제엽이고3등 아니야, 등이태영이었던 거야. 다 있어. 다들 좋는데 잘 돌아가세요 자겠습니다 자, 네. 자 지민씨 폴짝 폴짝 뛰어 주시죠 어우 여러분 이제 몸이 좀풀린것 같습니다 아, 다음, 아, 게임 아. 다, 어? 네. 다음 게임 하면 은 제가 다어준비됐거든요 다음 게임 뭔가요 슈가씨 네 이번 게임은 순발력 알아보는 게임 아십니까 팻볼 틀린거에 진력 유리하잖아 머리에 퉁퉁퉁퉁퉁 리듬이 네. 되게 중요한거예요 머리에 이거를 끼고요네 맞아요 머리에 끼라고요 네 그런거 같아요 이거 멋있다. 제가 영상을 좀 봤어요. 팔에 끼면 안 돼요? 목소들이 네, 많이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크기가 좀큰 편이네요. 뭐라. 자. 자 머리 껴, 지민 씨가 껴오세요. 이걸 머리에 끼고 공을 어, 제한 아니야. 시간 동안에 열심히 열심히 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단 정국이 먼저 한번 하자. 자, 탭보을친 횟수는 멤버들이 같이 세워주면 되고요. <웃음> 어, 시간은 30초입니다. <웃음> 이 머리 좀 자, 제가 혹시 먼저 합시다. 네. 네. 어 좋은데? <웃음> 아, 귀 기운데? 머리 하트야이야 <웃음> 아, 야, 너무 야, 예능 노리는 거 아니에요? 아, 저 뽑히다가 만 대파, <웃음> 대파 같아요. 대파 같아. <웃음> 자 여기 어. 제가 혼가 제가 정국 씨거 세겠습니다. 저도 해요 바로. Okay, 합시다. 자 이거 셋 셋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붙어서 하면 안될것 같고 띄엄띄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여, 네. 여, 여기 아프로나 어, 일어서서 너네가 앞으로 나와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야 이거 되냐 근데? <웃음> 어? 야, <진짜. 웃음> 야 이거 안되는데 너네 어, 는 아이가? 어. 아, 아이 억아 진짜 진짜 아.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진짜 못자 근데 이게 치면 얼굴로 날라오는 거 아니야? 자 갑시다 자 30초 자, 자, 자, 주먹으로만 해야 되나요? 아이고 아이고 어, 내가 말했좀어렵다 나. 이게 했다 이거? 자 누가 해줄 겁니다. 30초 자 태양아 나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작, 하나, 둘, 개, 형세 개, 형세 개, 두 개, 개, 네, 다. 와, 네, 아, 아, 네. 아, 아, 다섯, 아, 여섯, 아, 일곱, 아, 이제 감자만. 일곱, 여덟, 아홉. 형, 아홉, 아홉, 아홉, 열, 열, 열 아니 돌아가. 1세1세 13, 1네1다1열1섯 16, 16 열리1열려6 열려고 열어 열어 열2열2 열어 열어 3어3어열2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3열3 열어 열3열3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재 열어 몇어인가요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3 열어 몇 번인가요? 어 열어 번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어 열어 어 그래. 아, 아, 어어어어어어어어그지어어어지어어어어어어어아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다잘어어어어다 잘한다. 어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1어어4어어어어어어어어1어어어어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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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개. 28? 똑같네, 너. 와, 태우 진짜 잘. 몇개했어 47. 와, 진짜. 어 지금 10개. 태 집에 아. 있는 아. 거 아. 아니야? 태 <웃음> <세금 웃음>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집에서 하다 온거 아니야? 야, <웃음> 아니, 이거 재밌다, 되등 B. 나이스. 등 j 자 소감. 마지막으로 소감 얘기해 주고 엔딩합시다. 우승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 상은 즐거운 사회를 맞이 우리 휴가 시기에 바치겠습니다이 누워서 떡 먹기죠? 네. 자, 표만 떡이 너무 쉽죠? 그럼 네. 네. 여러분 저희와 함께라면 체육 기간도 이렇게 즐겁다고요? 즐겁네네요 네네. 또 다른 코너를 함께 즐겨볼까요 Here we go, let's go.